안녕하세요 작가 글리쌤 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이제 도전을 하다가 실패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실패가 계속 연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장 괴롭힐 만한 사람이 딱 눈에 띕니다 자 그게 누구죠 바로 자신이죠 제일 만만한게나예요자 모든 실패의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 능력에 의구심을 이제 막 품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희한한 게 다른 목표를 어떻게 해서든 다시 만들었는데 예전에 했던 어떤 그 패배감 어떤 실패 그 기억 때문에 목표는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해내지 못할 것 같은 그 불안감이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야 목표는 달라졌는데 이것도 실패 했으니까 이것도 실패 할것 같아 자, 예측 아닌 예측을 계속 하게 되죠 자 학습이 돼버린 거죠 성공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학습하게 되죠 엄밀히 별개인 목표, 별개인 상황인데 예전에 했던 실패한 기억이 두 개를 연결을 시켜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 스스로가 어떤 텃밭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텃밭에 어떤 막 계획도 세우고 어떤 목표도 막 심어요 씨앗을 갖다가 막 뿌립니다 자 그런데 그 씨앗이 바라하는 것도 있고 바라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 씨앗이 움투지 못하고 결과를 내지 못하는 거 그거 하나하나마다 내가 지켜보면서 그 원인을 나한테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움트지 못하는 씨앗만 그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텃밭, 나 자신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해요. 야이 밭에는 어떤 씨앗을 뿌려도 결과가 나오지 않겠구나. 어떤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겠구나. 그 불안감이 그 텃밭 전체를 감싸돕니다. 씨앗을 뿌리는 시도의 횟수가 줄어드니까 어때요? 횟수가 10번에서 3번으로 줄어드니까 또 성공 확률도 또 낮아져요 시도 자체나 어떤 횟수를 줄인 거를 다시 망각을 하고 그 텃밭 자체를 또 비하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뿌렸던 그 씨앗이나 그 노력 3년 전에 이미 끝났던 건데 아, 나한테 계속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씨앗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텃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좀 정비를 하고 개관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것 자체를 부정해 가지고 완전히 뒤에 엎을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내 텃밭이 별로 안 좋아요 야, 이 텃밭, 굉장히 싸구려입니다. 자, 이렇게 얘기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절대 어? 이땅더 좋은 땅 아니에요? 절대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. 완전히 같이 절화된 땅으로 그냥 인식하죠. 계획이나 내 목표가 어그러지면 그것 자체가 나라고 인식을 해요. 그것 자체가 어그러지면 나 자체도 어그러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패배감에 계속 휩싸이게 되는 거죠. 지금 그 계획과 목표는 흘러가는 거예요. 나 자체는 계속 흘러가지 않아요. 그대로 본체는 계속 그대로 있는데 계속 흘러가는 목표나 그 계획 때문에 나 자체를 계속 부정을 하려고 합니다 흘러가는 것들은 그냥 떠나보내면 됩니다 나를 자꾸 떠나보내려고 해요 패배감에 계속 휩싸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계획이나 그 목표를 다시 점검을 해보세요 점검을 해보되 그것 자체가 나는 아니다 자 그것 자체 성패 여부가 내 자체는 아니다 과거의 실패 경험이 나 자체는 아니다 나는 현재 무언가를 해야 되고 해낼 수 있는 존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